자, 유화, 유화. 자, 유지는 유지는 우리가 분자 중에 그리세롤의 알코올기, 지방산의 카복실산기. 자, 이건 친수성기예요. 그다음 친수성기 이외 나머지는 탄소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소수성기, 다른 말로 친유성기. 자, 이 친수성과 친유성. 근데 소수성 친유성기가 너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에 안 녹아요. 근데 이걸 녹게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 물과 친화력에 있는 뭐 단백질이나 레시틴이나 까 그러니까 어, 스테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함께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교반하면 은 유지가 물에 녹는 정도는 아니고 분산된다 분산된다 이걸 우리가 일명 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화 영어로는 에멀, 에멀전 에멀전 유화액을 에멀전이라고 부르는데 에멀전 쉽게 얘기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기름을 물에 안 녹는데 비누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막 이렇게 휘저어놓으면 기름방울들이 아시겠어요? 물에 막 이렇게 흩어져 분산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빨래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유화유화라고그런는데 자, 유지 유화에는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자, 두 가지 수중 유적, 영어로 oil in water. 그러니까, O-slash-w. 그러니까, 분모가 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수중, 물 중에 유적, 기름이 방울적, 방울이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 워어인 오일. 이건 거꾸로 유중수적형입니다. 뭐가 메이저 주성분이야? 기름이 주성분입니다. 자, 이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설명을 할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물이 대부분이에요. 물 속에 기름이, 이와 같이 기름방울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 자, 기러, 기름에, 기름 진화력이 있는 비누. 그죠? 비누. 그 다음, 물과 천의 진화력이 있는 비누의 친수성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 친수성기, 소수성기 보이죠? 자이 형태가 수중유적, 수중유적. 자 거꾸로 주 주성분이 기름이야. 기름에 물방울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 이게 유중수적형 유화액이야. 그럼. 이 종류 두 각각 종류의 대표적인 게 뭘까? 자여기에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 이거는 이둘 중에 좌측일까 우측일까?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지만 자 뭐가 주성분이고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에 물이 많을까? 기름이 많을까? 어? 두개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 혼란되자. 그지 자, 마요네즈에는, 마요네즈에는 물이 많나? 기름이 많나? 뭐가 주성분이고? 물일까? 기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름이야. 기름이 주성분이면 이거야 워로오일 유화액이야. 우유는 어때요? 우유에 물이 많을까? 기름방울이 많을까? 물이 많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기름이 많을까? 물이 많아. 그러니까 우유 아이스크림은 이거 수중유적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수중유적형은 물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어, 마요네즈.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는 버터로 생각했다. 어, 마요네즈도 물이 많습니다. 자,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은 대표적인 수중유적형 식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버터 마가리는 대표적인 유중수적형 식품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화에 필요한 유화제로는 어떤 종류를 우리가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유화제를 써야 되잖아. 못 먹는 유화제 쓰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천년유화제와 합성유화제가 있습니다. 천년유화제에는 자 레시틴, 스테롤, 담접산, 단백질 등그 다음 합성유화제에는 모노그라이세롤, 그리, 다이그라이세롤, 그리세린 지방산 에스토, 솔비탄 지방산 에스토 등 이런 합성유화제도 있습니다 자